네! 경영하는 게임입니다. 오, 어, 이 이렇게? 허! 허! What's going on? 로얄 블럭스가 열렸습니다. 어, 새로운 거 해볼래요 또? 여기좀 뭔가 갖춰져 있네요, 되게 정신과 진료실. 맞아요. 요즘 이 정신과에 굉장히 찾는 분들이 많대요 코로나 블록 때문에. 근데, 뭔가, 정신과를 간다고 하면은, 어, 이상한 사람인가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식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구경을 좀 해볼까요? 화장실이 없네. 다들 철회 관광이신 건가? 화장실만 지어주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혼자가 딱히 없는 거 같죠? 아름로운 어, 나, 됐다됐다 이분, 뭐죠? 이분 약간 스타병아 아 그렇구나 아.. 어디.. 여기도 왜 이래요 <웃음> 아이 병원을 두고 가려고 했는데 <웃음> 여기서 합시다 거기 전국머리 증후군은 지금 잘 치료되고 있을 테니까요 거기 좀 자리 잡았으니까 여기 해가지고 되게 좋네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하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어 제가 어, 어. 아, 치료가! 어, 치료가 실패했군요! 어, <웃음> 이 <이번엔> 분은 옆으로 는데이번은 <가시는데 웃음> 치료가 안 됐어요. 행복해어요 <웃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네요. 치료될까요? 아까 치료 실패했거든요. 이번엔 과연 될 것인지. 이번엔 완치가 됐어요! 와! 오케이! 아! 완치되면. 여자였어. 여자, 여자. 여자, 여자분이 저, 아까 수염이 있지 않았나요? 어잉, 어잉. 포티스 헤드 감염 증 아~ 폰 아~ 오케이 됐어요. 이제 냄비게임 환자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아~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떻게 제거를 하려나? 오! 들어갔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죠? 왜죠? 저 제거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 냄비를 잃어서! 냄비를 잃어서 그런 걸까요? 비움 원래 병원 한번 가볼까요? 원래 병원 갈수 있나? 볼까요 지도! 계속하기! 원래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원 평판은 이제 훌륭함입니다! 와우! 아, 아주 뭐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투포인트 하스피털 해보았고요. 정말 너무 즐겁게 게임을 오랜만에 <웃음> 즐겁게 네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랑 하면서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웃고 재미있게 게임을 했고요. 네 다음주도 또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